나, 하, 오, 아이, 나, 하, 오, 아이, 치킨. 치킨을 이 사람들이 나, 오, 아이, 우는 울음 소리를 알파벳으로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나, 오, 아이, 나, 오, 아이. 그래서 이거를 닭이라고 하고, 나, 오, 아이. 자, 이, 저, 유명한 나바호입니다. 나바호, 나바요, 나바호인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봅시다. 삐아찌. 삐아찌. 삐아찌. 삐아찌라고 말했습니다. 치익스. 잉글리스로 치익스. 우리말로, 코리안으로 삐아기라고 우리말하지 않습니까? 삐아기. 삐약삐약! 한다고 삐아기. 삐약삐약! 한다고. 삐아찌. 나호하이. 삐아찌. 닭의 새끼 이런 뜻인데 지금 삐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삐약이 자 그럼 삐약이라는 말은 또 어디 있는가 여기 삐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삐약이라고 있습니다 삐약이 어린아이 말로 병아리를 이르는 말래서 삐약이 있습니다 삐약이 귀여운 삐약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바호 이런 게 이런 저, 우리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 그, 저, 오랑캐라고 말하기에는 참 너무 우리와 가깝고 이런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자,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체로키 사전에 제가 이, 라쿤, 너구리는 제가 올려놨죠. 너구리. 체로키 사전에 너구리, 라쿤. 락쿤. 라쿤을 너구리로 코리아는 너구리 라고 하죠 너구리 구리 너구리 근데 체로키 말로는 꿀리 라고 한단 말입니다 꿀리 요거 꿀리 요거를 싹 가져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꿀리 꿀리 한다고 요 라쿤을 우리말로 너구리 여기서 라쿤은 또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거 라쿤 너구 여기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잉글리시가 되고 꿀리 꿀리는 체로키 말이 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말이 여기 딱 중심에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존호크 체로키 말의 피존호크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막 작은 매, 아주 무서운 매죠. 확빠릅니다막쇠 황조롱이 이렇게 쇠 플러스 황조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나와 아, 이거는 완전히 우리말이죠. 사나와 사납다, fearful. 그죠? fearful. 자, basic form이 사납다, 사, 사납다, 무섭다, fearful.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jugation이, 이제 활용이 사나워. 이제 이런 뜻이 되고, basic Korean은 사납다. 동사입니다, 동사. 응? 동사 또는 뭐, 형용사.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에.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패잔트. 이, 재밌습니다. 패잔트, 꽝. 자, 패잔트. 코리한 꽝, 꽝. 자, 꽝인데, 이 꽝이, 어, 어떻습니까? 이게. 잡으려고 하면 도약을 하죠. 다다다다다다 뛰면서 휴 날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달아나, 달아나, 튀지. 뛰는 게 아니고, 튄다. 도망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 튀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아나, 여기까지가 띄우고 달아나 뒤지 뛴다 날아오른다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쭉 하고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아나 뒤지 그냥 이 순수한 이게 우리 우리 말입니다 그냥 튀지 뛴다 하고는 조금 다르, 다르겠죠 그래서 더 빨리 도망간다 튄다 달아나 뒤지 그런 뜻입니다 아 재밌지 않습니까 또참요 참, 이게 참 아 잠깐만요. 아 요거 저꽝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꿩. 따라나 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따라나 티지 그 다음에 요거 참 재밌는데요. 자가기아타이이 말이거든요. 자가기아타이 그니까 이제 새로끼에도 여러 부족이 여러 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라나 티지 하고 어떤 사람은 짜가개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것이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짜가개아이 저것이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괜찮단 말입니까?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꿩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응? 어? 야생 꿩고기 잡아가지고 한번 숯불에 그랬고 한번 잡사보이 있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것이 괜찮다. 잡아라. 저거 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야생 꽁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 마이스, 우리말로 지새끼들, 지새끼. 체로키말로 지, 지스테지, 지스테지, 지스테지, 지새끼. 자, 몽키, 아유, 20초 남습니다. 자, 몽키, 우리말로 원숭이. 원숭이는 렁쓰기쓰기라고 있네요 렁쓰기쓰기 그래서 여기서 달러, 달러, 달래가 뭡니까 대롱대롱으로 이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대롱대롱 매달린다, 뭔가가. 대롱대롱. 그 다음에, 여기 쓰기는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두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렁쓰기, 렁쓰기, 렁쓰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